알고리즘에 이끌려 유튜브 무한 시청지옥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던 중 아이들 유괴실험에 대한 영상들을 보게 되었다 처음엔 별생각 없이 보고 있다가 아 나도 애아빠지 참 이라는 생각에 뇌내 기억을 뒤져보니 짐 딸도 최근에 처음 보는 언니의 권유로 처음 보는 언니 손잡고 슈퍼마켓에 띵가띵가 다녀온 적이 있었으니 아 문득 얘가 처음 보는 사람을 뿌리치면서 싫다는 의사표현을 제대로 할수 있을지 불안해져서 자 반갑습니다 그 요즘 매체 같은 거 보면은 뭐 사준다 그무고또뭐 어, 어, 어, 어. 저기 응? 누가 찾고 있다 이러면서 애기들 이렇게 데려가려고 그러면은 생각보다 잘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과연 김딸은 지혜롭게 그 상황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납치범 역할을 해줄 쌤 등장! 쌤입니다 네, 오늘 납치범 역할 잘 해주시고요 예야 한번 멘트 날려봐 아빠, 안녕. 네, 야, 여기서 뭐해? 하세요. 아빠 아빠가 저기서 샀던데. 네, 빨리 가봐요. <웃음>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받아. 빌도록 하자. 아무튼 몇분뒤 김딸을 데리고 공원에 도착한 김계정. 공원에 어. 오는 길에 김딸의 가방을 일부러 놓고 와서 잠시 가방을 가지러 온다고 하며 자리를 비우면 그때 쌤이 자연스럽게 김딸과 접촉할 예정이다. 어 뭐야? 가방 안 가져? 아, 어? 아빠 잠깐 뭐 얼른 갔다 올게할수 어. 있어? 기다리고 있어. 어. 어. 아빠 안져올게 이제 근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고 쌤을 출동시킨다. 가, 가. 천천히 딸에게 접근하는 교회한. 아, 안녕. 안녕하세요. 여기서 혼자 뭐해? 지렁이다 지렁이. 여기서 혼자 뭐해? 아빠는? 아빠는 지금 가방 갖고 안서안요가 아, 가방 못 갖고 와서 진짜? 지금 가방. 와서... 아빠가 저기서 찾던데 아? 아빠 찾 들어갈까 같이? 이리로 와 가자. 에라 이씨. <웃음> 아빠가 어디 있을까? 여기 땜 아무튼 글러슨이 서둘러 놀이터로 돌아가도록 하자. 저기 있다, 아빠. <웃음> 매종 씨. 응? 야, 너 모르는 사람 그렇게 아무나 따라가고 그러면 어떡해? 너 아빠 아빠 찾으러 가자니까 그냥 따라온 거지. <웃음> 이아저 씨가 나쁜 녀하셨으면 어쩔, 어쩔 뻔했어, 니. 네. 야. 응? 매종 씨. 아 뭐라 그랬는데 따라온 거야? 아빠 찾으러 가자 그랬는데 아빠 놀이터에 있는 거 알고 따라온 거야? 그렇게? 그래? 그랬더니 아빠가 있었어? 이이 이 아저씨 알아도 모르지? 그러면 <웃음> 따라가면 안 되지! 몰랐어? 아 모르는 걸알는 아무리 이름을 알고 아빠 찾으러 가자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 따라가자 그러면 절대 따라가면 안 되는 거야 그냥 손잡고 가던데? 그니까 야 손잡고 야 10초도 안 걸렸어 <웃음> 저번에 저기 엄마랑 아빠랑도 했잖아 어? 너 같이 가자 이랬을 때 뭐라 그러기로 했어 우리? 하지마요 불편해요 싫어요 맞아 자 다시 아저씨 잠깐 쫄로 갈까? 아빠 차 들어? 싫어요 불편해요 잘했어 우리 이제 뭐 사모러 갈까? 슈퍼에? 싫어요 불편해요 <웃음> 아니 아니 아니 진짜 사모러 이 <웃음> 그 정도면 <웃음> 이제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다 갈까? <웃음> 응, 가자 이리 와 아빠 안와너 따라갈 것 같았냐? 나? 아, 나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그, 되는 거지? 안녕. <웃음> 안녕 <웃음> <놀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렇게 잘 마무리되는 줄 알았는데 하루 종일 뭘 하든 저말로 받아쳐서 근육을 치렀다고 한다.